<웃음> <웃음> 뭐지? 음, 어떤 곡인지 알것 같아요? <웃음> 아니요? 뭔가 비슷한데요? 완전 모르겠는데? 이 형이 시가잖아 아 진짜요? 본바스틱 이런 거생각아 아니 나 지금 웃기게 될지 모르겠네 게 브레이트 댄스 춤은 되네 어 그쵸 뭐든지 나오면 <웃음> 아니 근데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대단하네 <웃음> 저는 오히려 음악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더 나는 웃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춤을 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웃긴 로갈거 아니면 진짜 춤으로 갈 거야? 어난 무섭고 웃겨야지 <웃음> 아니 저기에 너 어떻게 멋있는 춤을 춰 <웃음> 전기 가슴의 신고 정경의 높은 기사혼두이 펼쳐 새 역사 창조한는 역군이 되어 정의와 봉사의 등불이 되니 의롭게 뻗어나는 우리들의 의왕실 힘차게 뻗어나는 우리들의 의왕실